기가스는 안녕하세요 가스 여러분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가스수이 상을 받았어요. 음네 헤나시아 탑 a 어워즈또 the best artist in Thailand 가스님이라고 하네요. 일단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항상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 거 항상 저희 일곱 명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저희가 좋은 음악으로 어, 빠른 시간에 어, 보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, 의상도고 감사하고요. 어, 앞으로도 계속 The Best Artist in Thailand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냥 The Best Artist in the World 할게요, 저희가. 네, 어쨌든 감사합니다. 오늘 득표로 나왔지만 다른 멤버들이 너무 고맙고 <웃음> 안녕 <웃음>